아니야 그냥 스루삼초볼까잖아. <웃음> <웃음> If you know, I believe in Tokyo. <웃음> 저것도 뭐야 일본 욕하는 거야? 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웃음> 잼, 잼. 아, 잠깐만 이거 DMCA잖아. 이거 뭐라는 거야, 저거? 나도 하도 모르겠어. 중국어인가? 보큐는 일본에서 포류? <웃음> 나 h 맞아. 이 a m a t t 이거 다 d o 당했다고 o <웃음> 하지마 o n t 얘들은 아니 핵들이 핵, 핵들을 킥하고 있잖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까저 q w q 일까 찍어본다. 파블로 오케이 맞았어! 아닌가? 둘다 같은 노래인가? 아그래둘다 같은 노래구나! 지금 영어발음이저 왜야바게! 진짜 왜 ㅋ 들 혹시 예방접종 가능? 아아니나흐리스네 기다려봐 yeah. Yeah. 아! 아, 씨 아, 니 근데 저 핵들이 제일 악질인 게 있고 남의, 남, 남의 닉네임하고 레벨 다 따라하는 거. <웃음> 우리 팀 스나이퍼 메딕 게이밍 이는거 스나이퍼는 거, 스나이퍼 아니, 거 얘가 얘기 좋는데 <웃음> 얘기야? 메딕 게이밍? 저번에 만났다 기잖아 <웃음> 아! 그러네, 그놈이네. 아닌가아닌거같아 아닌 거 이게 뭐지? 야아 핵이다 아니, 아니, 아있아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맞네. <웃음> 진짜 죽이아니야 <죽여. 웃음> <아싸. 웃음> 아, 켜봐, 켜봐, 켜봐, 켜봐, 켜봐. <웃음>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야.. 진짜 찐따들 모임이구나 여기. 와.. 내첫 킬! 두 번째 킬이.. 와씨저 <웃음> 거리에서 어떻게 때린 거야! <웃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다. 어? 잡았다. <웃음> 근데 저 메디케이밍 자녀들 이거잖아. <웃음> 이게 엠뱀이지. 아니 뭔데하 하하! 씨 내가 보기에 이게 최종 컨텐츠가 아닐까? 벨브가 엔드 컨텐츠를 만들어준 거지. 우리 1포인트 누고 미쳤다. 그러니까. 아이씨 떠들야왜 닉넴이랑 똑같은 애 들어왔냐? 너가 킥해야 돼, 이거. 너가 킥해야 돼, 이거데게 이기인 거이 그때 이을위 맞추.. 너백이 진짜. <웃음> 진짜 미쳤네. 너백 때문에 맞추질 못하고 있어. 오호오호 오호 길복사기, 오호 오호 오호 딜벅사기. 오호 오호 오호 하하하하 오호 사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자난봐끝난 조심해야 돼. 틈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버 그냥 차쭉 채워, 쭉 채워. 보스. <웃음> 와 여기 킬작 섭이었나요 어, <웃음> 와, 언제 들어왔대. 아니, 빙빙 진짜. 어, 잡았어. 패기 <회기> 잡았어. <웃음> 저 <웃음> 어, 이게 안 맞네. 바꿔지기로 막보지키러 갑시다. 건방진놈. <웃음> 이게 키작섭이네, <시작 서비네>, 여기. 키작섭이었습니다. 뭐어 얘들 다 스카웃이라서. 이안맞스카웃이스카라서 <웃음> 센트리 지면될것 같은데 진짜로. 아, 진짜 지어야 아, 뭐, 뭐, 뭐, 뭐, 뭐. 야, 막아. 막아야 해. 메딕! 아니 미친! 뭐 죽었어? 와한 놈은 자소비를 잃고 한 놈은 프라이핑도 강났겠지 졌다 어? 막놀? 트리 해냈다 해냈어 전 막아야 될것같 위치 다 알고 있어서 사과를 없어 마지막에 뺄 딜을 막, 한번막은게 개웃기네. <웃음> <웃음> 센티, 강아서 벨브가, 고인물들이 이 게임 너무 지겨워하니까, 이제, 이 정도 실력도 하면 카바해봐라, 이러면 이제. 아니, <웃음> 이제 약간. 엔드 컨텐츠 그... 한 거지. <웃음> 디펜스 게임 같은. <웃음> <웃음> 어, 최종 컨텐츠 이런 거지, 이제. 엠뱀 너무 애들이 약하잖아. 그니까 러 이제 좀, 나이도 <웃음> 높은 보스로 주는 거지. 7 7모못이지 <웃음> 나 석공 한번. 아나나 아니야 나 지금 나이제아 오케이. <목소리> 왜 우리 애비 왜 센비 안 되고 사건뜨냐? 매디한테 힘을 받겠습니다. 단원 어우, 무슨 상황? 저런 오케이 라이스 어, 나 엄호해줄 아무나 한명 없나 이거? 층에, 층에 두명 어, 잡았어. 스이 스파이, 스이 스파이, 스이 스파이, 야, 전혀, 야, 전혀, 야, 전혀, 야,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어어혀전어전나막혀 전혀, 전혀, 전 you do it? Yes. What did it cost? Everything. 아 근데 지금 맨지암은 늦은 거 아니냐? 무슨 느낌은 하나도? 나 직격보드라 했는데 이맵 보자마자 정신 홀린듯이 데모 맨들었어 그만 정신이 홀미해져 버리고 말았어 <웃음> 우리 뒤펜이 없는데? 뒤펜아 그리고 내가 뒤에 깔아놨어 <웃음> 왜, 뒤, 왜 뒤에 깔아놨어? 아그 제가 이미 저사리를먹어나가지고아 여기다, 여기다 깔아 여기다 가 여기다, 여기 있으면 이미가 하나도 없음 제 디스팅서는 소중요 그 방금 스파이가 아, 아니, 죽은 것 같은데 이게 금속 죽은 것이은 아니 아무도 안쓰자고 <웃음> 난, 나만 쓸거 같아 아니 씨레드온크리이 <웃음> <웃음> <오브> <웃음> 전지 센터리를 한번 살짝 오노 빨리 다오베 어 방금 그 스파이를 보고 나니까 가끔 나가지 못하겠어. <웃음> 오케이 잡아줄게. 어? 뭐야? <웃음> <웃음> 우리 스파이가 어디 있으실까? 묻는다. <웃음> <웃음> 오 스파이 나 있어. 어제점차 깔아놓은 거 봤어. 스파이가 죽여가지고. 전적 다없어네 미친 이 뭐야 뭐 어, 살았다 미친 와 <웃음> 진짜 랜덤 크리 안 된다 SD에 올려야겠다 올라가? 내가 을거야어어게 믿고 싶어 나이스 어예스나이이턴데 오시 스나이가 아니라 지켰어 <웃음> 안켰해 <웃음> 아! 진짜 이 <지켜>. 집에서! <웃음> 아! 아! 어처구니가 없네. <웃음> 오, 방금 합 좋았다. 근데 내가 화력클이 없어. 우리 개놈아, 안 돼? 오지마! 나쁜 자식 우버 또 와! 미친 미치... 아이 우버 맛집이네요 여기 에르메 파이럿 쳐서 뭐하 이거 <웃음> 아니 쟤뭐하 개웃기네 우리 앞로다리고 있네 저에게 농사의 <웃음> 시간을 주세요 저희. <웃음> 저희에게 일용할 <웃음> 농사의 <웃음> 시간을 주십시고나 <웃음> <웃음> 충분히 뒤로 가서 지나가어났던건왜 랭크로부터 우리를 구하놨어서 <웃음> <웃음> 아니 헤비가 그냥 정신구고 나가왔네 왜 여기서 정신구고 지내고 잠시만.. <웃음> 아너이겼어 아니? 싱어, 겼어나챙겼어너챙겼어나챙겼어아나싱네 싱어, 싱어, 싱어, 싱어, 싱어, 싱어, 싱어, 싱어, 이건 잡아야겠다. 잡혔다. <웃음> 개 웃기네. <웃음> 야 이거 또보신데 아이 진짜. 아니 게임을 할수 없어요. <웃음> 와. 짝도 저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아, 스파이다 스파이다 야, 뭐 있는 r Boymutual s p i d 니 r I don't like it. No, it's a l i t 가 l e bit of a l 어 t t l e 너무 자연스럽게 i t t l e bit 잡 f 네 l i 방금 진짜, 진짜 깔끔하게 저를 당했어. <웃음> 미친. 어떻게냐? 이렇게 마이어잘썼다오렇게 나이스 크리 한 방으로 보내버렸거든. <웃음> 빨리 연기하면 천잘된데? <웃음> 어... <웃음> 나도 크리 한 방에 처리됐거든? <웃음> 모두가 크리 한 방에 떠나면서 무엇이 <웃음> <웃음> <로스의> 의미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갑자기 엔지가 하기 싫어진다 <웃음> <웃음> 왜 갑자기 소용이 <스픥이> 나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때 <웃음> 뭐지? <웃음> 사이즈 보컬이 수박밥 비워있고 맛은 넣을 정도로 맛은 넣을 정도로 맛은 넣을 정도로 맛은 넣을 정도로 맛은 넣을 정도로 을정 이 녀석이 저 스카이 가 우리 메딕을 죽였어 왜조 g u i 이 그것도 I'm very happy! I'm v 나 r y happy! I'm v e 지 a y I'm e h a i n v h a e r e r y h 뭐냐? r y 와청 진짜 야, 찐, 찐, 찐, 찐. 너, 그, 이, 이, 나, 지 뭐, 쏘, 쏘. BOOM! b a 거 BAM! BAM! BAM! BAM! 는 a m BAM! BAM! b BAM! b a b